아 사네 하루에 내, 아, 내 나한테 오지 않을래? 컨텐트가 될것 같다고요. 아 나한테 오지 않을래 이참에 아 어? 이참에 나한테 오는 게 어때? 영상 내가 충분히 많이 해서 줄게. 어때 어때 이때 뭔가 끌리지 영상이라... 않아 끌리지 않아? 염색할 거야. 영상... 끌리... 연습할걸? 아, 연습할거라 아, 나끌린데 내가 원하면은나빠하고 찍어줄 수 있어 배그 없든 배그 찍어달면난 역기적인 거로 찍어줄 수 있어 길게 찍어든 찍기였고 나도 재밌는 부분이었고 찍어줄 수 있어 그 근데 내가 레식을 하면 데뷔한테 물어봐 부야챗이랑 레식할때 그린, 인가 그린, 그린 애플은 어떠냐고 그니까 내가 알려준데 그린, 내가 레식을 하면 미친놈이 돼요 순수하고 이제 약간 이제 정상이 쳐보인 부여체 정상인데 레시을하면은 약간 즐겨나면서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해 어 조엘로 하면은 설마 기절시킨 다음에 어. 첫, 첫 만, 거기다 설마 전기, 전기찜질을 전기 그것도 해석하다가 실패했고 조만간 성공할 거라고 믿고 하고한명 남았을 때 기절 점령전에서 했을때 거기서 에기절시키고 써먹을거고 이제 그또 이제 어 그것도 해왔어 보통 미친놈이 아니야 즐거운데 미친놈이 돼가고 있는 그 썩은물이야영상이라도 그래 정도의 시간을 주십시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생각하, 생각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심각 신, 으 오케이. 생각을 주지. 시. 좋아, 좋아. 이렇게 납치를 하는 거야, 이제. 음.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지, 어? 아싸. 여기에, 하루가 있다는, 벌빛 하루가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하루야 어딨니? 하루찡 반딧불아 어딨니? 어? 반딧불아 어딨니? 반딧불아 하루야~~ 반딧불 네네 생각해보았나? 자네 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다 천천히 생각해도록 했, 됐는데 자 어떡할 것인가 질문이요 안그래도 저쪽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해고당했어? 북한에 당신은 내명예 편집자로 임명한다 내가 대도를 많이 찍어서 드리겠 연습되게 해주겠어 만약에 이제 유튜브 잘 되면 이제 그때부터 스윙, 스윙 나오면 은 그때 좀 남눌 거임 그때 정할 거임 이제 몇, 몇 %는 만약에 오케이.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벌면 거기에서 좀 나눠서도 몇 %는 떼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우선은 연습한다 생각하면서 연습으로 다져, 다져야지 점점 이제 쌓고 이제 나도 이제 수입이 되면 이제 그만큼 이제 몇 퍼센트 떼어고하면 되니까 다져야죠. 오케이, 오케이. 네, 드디어 나의 명의로운 편집자 1위를 찾았다. 오우. 잘 부탁하네. How do you?